안 돼! 안 돼, 안 돼! 아, 통 늘었을 거란 말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머리! 안 돼! 강아지, 강아지, 머리, 머리! 으악! 어. <웃음> 저리가! 어, 이거 하나. 음, 스펀지밥. 이거 음, 우리 거야? 스펀지밥이랑 똥이랑. 어, 달려 있는 거구나. 나중에 떼 주고, 뚱이는 이미 괴롭힘 당하고 있구요. 이 컵이야. 유튜버 이거 어떻게 찍는 거야? <웃음> 유튜버 못 하겠다. 응? 응? <웃음> 광란의 파티인데. 똥이 스펀지밥. 어, 강아지들 박스 몰아뜯는다 역시 가장 좋은 구성품은 박스다 종이박스가 최고의 장난감이다 카디는 <웃음> 조댕이 쳐박는 장난감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거처럼 노즈워크 하라고 있는 거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머 손반지밥 다리 찢지마 추워 이거는 따먹는 연어 슈르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베지 믹스 뭐야 저번이랑 비슷하게 온거 같은데? 베지 믹스 이거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거를 집에 집에서 애들 따로 <웃음> 카비 <웃음> 카비 아 카비야 제발 이거는 목욕타월 아 카비야 제발 <웃음> 목욕타월 장갑으로 되어있는거구 오늘 써봐야겠다 물이 써줘야지 어어어 어, 어, 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어어 어, <웃음> 제발 아 강아지꺼 맞기는 많은데 이거는아 아, 아아이번에 연하장 같은 거 넣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깐만이놓으세요 어, 어, 주세요 주세요 이 정도. 이이 비 강아지 이거 찢어버렸어 벌써 아, 안되겠다 이거 누나가 갖고 있어야겠다 강아지도 아주 나빴다 이거야 달라고 쳐다보지 마잘 달라고 지금 쳐다보는거지 아휴 바람이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머리 머리 이렇게 끼우는건데 둘다 머리가 커가지고 힘들겠다 아아아 어, 어, 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정기 아. 구매 하고 있는데 굳이 전기 구매하지 않아도 어머 뭐 우리 포즈 치하고 있는 거야? 아아아어아 어, 어. <웃음> 어? 강아지 비켜주세요. <웃음> 굳이 전기 구매하지 않 않아... <웃음> 안아도 와도... 이번 건을 되게 탐을 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쯤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달 구성품이 되게 괜찮아가지고 꾸준히 정기구독을 하고 있는데 강아이번엽군이번을이번 음. 기회에 정기구독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 짖는다 니까 저는 빨리, 끝스 o 지밥 베이컨 박스 리뷰 끝 b a c 얼마나 긴 거야? <웃음> 아 안돼 안돼 good. Don't 라 h i n k 제발 제발 r e more l i 여 e Kingoya. And t h 간다 간다 간다 나셋 갖고 세요 카벤 왜 안가는데 우리 갖고 오세요 하나 둘셋 갖고 세요 강아지들 <웃음> <웃음> <셋>, <웃음> 놀고 싶었나봐 어, 어. 그리고 안 그래도 오늘 여기 있는 요 강아지가 목욕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이를 꺼내 봤는데 잘 보이나? 어. 요 목욕 장갑을 꺼내 봤는데 그왜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데 광고 많이 나오는 흡수력 강한 그런 타월 같은 재질 그런 걸로 만들어진 글러브 형태인데 으악. 어, 일단 한쪽은 스펀지 밥이고 한쪽은 뚱이인데 이상한 거랑은 다르게 여기에 손가락을 아! 손가락을 넣는 구멍들이 하나하나씩 있어요 아, 비켜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아! 똥이 귀여워 카비 거 아니라고 카비 거 맞긴 맞는데 갖고 노는 거 아니야 전 나중에 털이 많기로 유명한 셔틀랜드 쉽독 얘네들의 가비야, <웃음> 제발얘들트털에털에 털에 물을 얼만큼 흡수할 수 있는 지를 한번 봅시다. 닦아볼까요? 아볼까닦아닦까닦까까닦아닦까요 실험면 볼까요? 뭐라고 턴? 잘했네요 어? 녹아 소리니? 음 Oohh! Mm -hmm.